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시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9-91316-91323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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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.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 대하여 이른 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가 적용되기에 그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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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원고의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위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